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7,80년대와 비슷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라는 것은 없었지만 이번 이야기에서 1987년 발간된 이문열 작가의 소설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의 내용과 베트남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여 그 소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이상인 분들이라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을 소설 혹은 영화로 접해보았을 텐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인 한병태, 그는 원작의 내용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큰 학교에서 시골의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마치 한국에 살다가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되는 교민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소설 속 반장 신분이었던 엄석대는 베트남의 실세인 고위공무원에 해당이 되고요. 공간적 배경이었던 5학년 2반은 베트남이 되고 그 반의 담임을 맡았던 영화 속 신구 선생님은 베트남의 무지한 권력자로 표현이 되고 새로 부인된 최민식 선생님이 맡았던 역할은 혁명 권력자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급의 아이들 사실 이 아이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베트남 국민들과 같은 모습이라 할수 있겠네요. 그 외에 작은 권력을 가진 체육부장, 생활부장 등은 실세 권력을 가진 고위 공무원의 부하들과 같은 존재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트남을 공산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마르크스의 막시진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국가입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과거 석기시대 때 사냥을 하여 노획물을그 참여한 사람들 머릿수에 맞게 나누고자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었지만 현재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 정치적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라 할수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은 빈부의 격차가 심한 국가입니다. 또한 백과 돈이 있는 집안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같은 잘못을 했을 때 다른 형량을 받게 되는 국가이며 자국민이냐 외국인이냐 그리고 그 외국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 베트남의 법이 아닌 경찰에서 지들식법으로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는 국가이기도 하죠. 단순히 몇 가지 부분만 보아도 마르크스의 막시즘과는 전혀 다른 국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원작 속 학급과도 너무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2020년 아직까지도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일당제 공산당 체제 아래 엄석대와 같은 반장의 명령을 받은 체육부장과 생활부장은 각 지방 도시로 흩어져 정해진 법틀 안에서가 아닌 법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즘적인 위약감을 이용하여 공무원인 내 말이 곧 법이야 라는 논리로 많은 국민들에게서 재물을 빼앗거나 혹은 국민들을 스스로 알아서 가져다 바치게 만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영화 속 반장인 엄석대가 한학우가 가져온 아버지의 지포라이터를 압수하는 모습과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이 반장에게 점심시간마다 과일과 계란을 주는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영화 속 장면에서 주인공인 한병태는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 반 전체가 단체로 서커스 구경을 가는 상황에서 열애된 소외계층들과 극장 구경을 가고 짜장면을 사주고 고급 연필을 선물해주지만 다음날 그 학생들로부터 반장인 실세가 연필을 모두 압수를 하게 되고 극장을 갔다는 이유로 선도부에 끌려가서 혼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모습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성교의 자유가 없게 만든 부분 즉 외국인과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터치는 못하지만 그들을 포교하여 하나로 뭉치게 하지 못하게 한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2019년 12월 7일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기득권 세력들이 법을 악용하거나 혹은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프로롤레타리아 계급인 서민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서로 적으로 만드는 전략인 지역감정과 그리고 그것을 잘 먹히게 하기 위해 단순하게 만드는 우미나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었죠. 우미나 정책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었나 확인을 해보고자 한다면 베트남 공산당 공식 서열 1위인 응앤푸중의 사진을 현장일하는 사람이나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라고 질문하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보여주거나 미국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누구게 했을 때 모른다고 대답하는 정도죠. 후진국이라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음...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사진 보여주면서 누구게? 라고 했을 때 모른다고 하면 그 뿐만 아닌 지역 감정을 이용하여 남부와 북부 사람들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든 것 또한 정치의 부조리 중 하나의 방법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써먹었던 방법이기에 선진국의 국민들은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나 아직까지 베트남의 국민들은 우민화 정책과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기득권층의 부조리를 시선 돌리기 작전으로 넘어가게 하는 전략도 많이 구사를 하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공무원은 대부분 다 양아치입니다. 교통경찰이 지나가는 사람 불러세워서 삥 뜯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의 경우에는 헬멧과 가슴 쪽에 카메라 마운트를 장착하여 정작 삥 뜯으려고 서라고 했다가 카메라를 보고 그냥 가라고 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러세워서 병장이 이등병 트집 잡듯이 그냥 아무거나 걸고 넘어진 다음 돈 내놔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는 지인의 경우 우회전을 할때 분명 깜빡이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세우더니 깜빡이를 너무 빨리 꺼서 벌금 내야 된다고 20만 동을 내놓으라고 한 경우도 있었고요. 베트남인과 국제결혼을 하여 상대방 측의 고향에 있는 시청이나 군청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였던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결혼 서류를 다 갖추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아서 다시 해오라고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경우 그냥 알아서 돈을 찔러 넣어주라는 것의 간접 표현이죠. 포딩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세간원의 말이 곧 관세법이라 하고 그 외에 공항에 와서 재수가 없으면 출국 심사 후 캐리어 검색대를 통과시 괜한 꼬투리 잡아서 벌금이랍시고 용지도 안 주고 돈 내놓으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한 부조리를 자국민들도 대부분은 알고 있고 외국인들은 불합리하다고 하소연을 해도 듣는 채 만채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공무원의 월급을 적게 주고 알아서 뒷돈 받아 먹으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무기는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삥 뜯는 돈은 지방 공무원들이 다시 모아서 위에다가 상납을 하는 것이고요. 공산당원들은 그것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아서 잘 돌아간다고 자기합리화 정신승리를 하는 것뿐이죠. 영화 속에서 새로 부임해온 최민식 선생님이 청소검사를 항상 단장이 알아서 하냐는 질문에 신구 선생님은 자기가 알아서 잘 하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거기에 다른 선생님 또한 그 반은 성적도 항상 1등, 환경미화도 1등, 운동회를 해도 1등, 항상 1등반이에요. 라는 대사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만 가지고 그반 학생들의 아픔은 전혀 모른 척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한국 교민들 입장에서 편한 교민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전학생 한병태가 반장에게 만년필도 선물해주고 미술 시간에 그림도 대신 그려주게 되면서 그와 친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장은 한병태를 대우해주고 그의 학교 생활은 편해지게 되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을 소개받아 그 사람에게 부조리한 방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뒷돈을 알아서 척척 가져다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뒷돈을 주면 해결되는 베트남이라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씨가 먹히느냐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영화의 결말 부분에 최민식 선생님은 엄석대의 시험부정행위를 처벌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당연히 너희 복수 빼앗기고도 분한 줄 몰랐고 또불리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 그런 니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해. 그리고 학생 한명한명 한명 일어나서 반장인 엄석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왕따였던 학생이 이렇게 외칩니다. 니들도 다 나빠. 어쩌면 최민식 선생님의 대사와 왕따 학생의 대사는 부조리와 타협한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네요. 선택은 그들 스스로의 몫이겠죠. 그러나 부리와 타협하며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는 그 행위가 최선수는 아니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